오집말나고이 찌꺼기들아 여기 가려고 했어 내 있어. 주변에 100미터 다 따라오지 마 <웃음> 오, 우주 나왔다 우주 오음 음, 이... 음, 음, 맛있다 마트가니 뭐요? 으안돼 어? 오 셰프 오. 어디에서 피를 좀아 진짜 집단에 오. 빠방이가 없어 <웃음> 내가 태워드릴까? 셰프만 하고 돈만 갔어 너의 도움을 받을 거야.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오케이 그럼 갈게요. 그럼 샤, 샤, 가면 되겠다. 뭐 번에 미치면서 가면 되겠다. 휘신을 위해서 유튜브를 가가 찾기 위해. 진짜 네. 진짜 네. 이렇게 가봐 <웃음> 이렇게 가봐 이렇게 가봐 이렇게 가면 되잖아. 어때 이런 거잘 써. <웃음> <웃음> 야 어때 <더워>. 야 빠는지. <웃음> <유튜브를> 봐봐. <웃음> 내가,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IQ 테스트 했는데 백이 <웃음> 나와.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진짜 진짜. 이렇게 천천히 아니, 이렇게. 하지마. 이렇게, 이렇게 봐. 알겠. 알겠. 갈게 갈게 갈게. 때는 말이요 그어 나는 그 옛날 그거 그거 뭐냐 그 있잖아 그거 어그 있잖아요 그거 어? 그예그아 그, 그, 기억이 안나네 어머나 여기 저기 있었어? 아니에요 빨리 와요 아, 아 너무 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굴레아 모든걸 다 버리고 아, 아.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여러분들 그러 그러니까 굴레아 속박을 3번이면 3번이면 아, 버려 아, 어? 가겠습니다 <웃음> 근데 나 걸렸어. <웃음> 차가. 근데 나 로봇 따라가면 나 죽을 것 같아. 뭔가 무서워. <놀라> 아 그냥 가. 그냥 가. 우리 뭉쳐야 돼. <놀라> 어? 3번에? 와! 한대 맞춰! <놀라> 있다, 저 위에 있다. 저집 위에 있다. 뭐 어디 있다고? 저 위에. 저 위에. 아 여기 와 설마 차 소리도 못 드나? 오케이 한명 기절. 야, 아두개있었어요 기절. 말도 안 돼. 제가 아, 로봇이 일 뭐? 등하면 오만 원. 콜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? 오케이. 왜? 아 열두 통다 떨어졌어. 연료통 없어? 요 거기, 일곱 명. 저기, 거기. 이걸 맞출 이걸 맞출 거라고 쏜 거예요 지금? 응? 여기 산위에한 명. 밑에 차한 명. 오케이! 1대1이야! 1대1이야! 지금 1대1야 5만원! 오케이 네? 5만원 준다는 거꼭 기억해요, 진짜! 네? 5만원 받지! 지금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, 지금! 내려가면 피깎겨 오, 야, 만원 하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 이不是不是不是리야不是不是不是不 <笑><笑><笑> yeah, MISSION 不是不 p a r t y 不 a m 是不是不 p 不是不是不是